아, 뭐 하는 거야. 아니, 뭐, 뭐 눈, 눈이 있어. 떠나 뭐? 거면 조용히 떠나가. <웃음> 아니, 이거... 사람 마음 흔들어 놓지 말고. <웃음> 근데 어디 보고 해야 돼요? 아니, 항상 영상 보면 은나딴데 보고 있고 오빠 딴데 보고 있던데. <웃음> <웃음> 트샷, 트자 <트샷>, 이렇게. <웃음> 오빠, 여기 봐, 내 저기 <웃음> 내가 이거 보고 너 이거 보고? <웃음> 어. 알았어. 야, 오늘 마지막 촬영이 되어서 드디어 뭔가 이제 합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깐요. 인사해 볼까요? <웃음> 네. 꽃추 o <웃음> 늘은 꽃추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소식을 안겨드리게 되었습니다. o t two! I got two! I got two! I got two! I g o 다 예! w o I got two! I got two! I got two! I g 요 t two! I got two! 데 got two! I got two! I g o 언제 처음 들어오셨죠? 제가 6개월 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아, 오. 이제 딱 반년 되었죠. 어, 굉장히 짧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숫자로 들으니까 긴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맞아요. 반년을 저와 함께 해왔습니다. 아저 제가 옛날에 리플과 함께 한 거죠? 그런데 다른 난... 애들이랑 촬영한 적이 없는 거 아니야? 우리 그 단체로 했던 거. 맨 처음에? 응. 그 말고 없는 거야? <웃음> 없어 없어 오. 아니 근데 왜냐면 처음에 내가 리플 들어왔을 때그 네. 프로젝트가 시작하고 있었어 어 리플하우스 근데 음. 내가 리플하우스에는 뭐 어려울 것 같다 그랬어 음, 음. 스케줄상 음. 그래가지고 그 이후 스케줄도 안 맞았고 그래서 음. 참여를 못 했던 거 같아 그래서 저는 사실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콘텐츠를 찍어내지 못해가지고 항상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음, 음. 저도요. 오늘 그 마지막 촬영이라고 해서 오는 길에 아, 류이 오는 날에 입었던 옷을 내가 입고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으로 옷을 찾아봤는데 이 옷이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오,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도 놀랐어요. 오늘 왠지 이 옷이 끌리더라고요. 오, 되게 감동이다. 네. 신경 써줬네. 저는 그냥 예쁘게 입고 아니, 왔습니다. 입고 <웃음> 입고 그래서 오늘 유이와 작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는 시간을 <웃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어. 일단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 리플과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너무 좋았고 매번 재밌는 컨텐츠를 가져오는 리플한테 정말 많이 배웠고 좋았어요 그럼 6개월 만에 잘 빨고 가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웃음> 그 리플 <웃음> 처음 합류를 하게 됐을 때첫 네. 촬영 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 진짜 솔직히 처음에는 너무 많은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더, 어. 저도 거의 처음 보는 친구들이었고 네. 그래서 어, 내가 잘 적응을 할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음. 다들 잘 대해주고 응원을 또 해주시고 하니까 제가 힘이 나가지고 잘했던 것 같으면서도 되게 아쉬움이 더 많이 남아요. 음. 첫 촬영 때요? 아, 첫 촬영만 맞다. 물어보셨나요? 첫 네, 그, 촬영만 아,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설레였어요 <웃음> 촬영 중에서 기억에 남는 영상이 있다면? 음... 오빠랑 리플레이 할때 오빠가 진짜 지각을 한 날이 있었어요 최근 손, 날인가요? 네, 맞아요 네. <웃음> 근데 그때 손절각 친구 유형 거기에 <웃음> 습관성 아, 시각... 지각으로... 아. <웃음> 우리가 둘다 웃었잖아. 네. 난 그게 제일 웃겼어. 근데 그래. 그 웃은 이유에 대해서는 안 나왔더라고요. 아닌가? 나중에 나왔나? 아니, 안 나왔어.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남자가 되기 위해선 이거 필요! 라는 제목의 영상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우리 꽃유가 진정한 남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표를 알려주지 않았나 <웃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전하다가 땡땡 붙었을 때땡땡다 운전하다가 불이 붙었을 때 끈다. <웃음> 운전하다가 과속을 했는데 경찰이 붙었을 때 쎈다. <웃음> 드디어 뭔가 얘도 좀 정신을 놓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그거 때문에 굉장히 좀 즐거웠던 음... 네. 그러면 은 본인에게 달렸던 댓글 중에 기억에 남는 댓글이 있나요? 일단 저는 응원해주는 댓글은 거의 다 기억이 나요. 음. 너무 기죽지 말고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런 댓글들이 있었었는데 그게 정말 저한테 엄청 많이 힘이 됐어요. 음. 왜냐면 제가 적응하는 데좀 시간이 필요한 인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되게 좀 빨리 적응한 편인데 이제 또다 적응하려니까 나가네요. 음, 그러니까. 근데 내려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음. 같이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본인한테 달렸던 악플 때문에 리플 댓글을 좀 되도록 안 읽는 편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안타까웠거든요. 음. 맞아 근데 진짜? 제가 그 이후로 너무 안 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음. 피드백도 들어야 되고 모니터링도 음. 해야 하는데 음. 그래서 댓글을 다 봤어요 음. 근데 뭐 의외로 응원하시는 분들도 어. 많으셔가지고 어. 아 내가 왜 쫄았었지? 음. 그때 깨달았죠 그러셨구나 리플 촬영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좋았던 점은 전반적으로 다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음. 아쉬웠던 점은 일단 저한테 밖에 없어요 아 스스로? 예, 네, 네. 제가 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음. 더 잘할 걸 이런 아쉬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당당하자 를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네.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뭐 먹고 사나요? 제 개인 채널에 네. 리플처럼 재미있는 콘텐츠로 시청자분들께 찾아 뵐 예정이고요 6개월 동안 빨아먹은 그 정보로 예. 네. <웃음> 제가 좀더재밌게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 어. 네, 앞으로도 혈기왕성한 그녀의 모습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리플에서 가장 고마웠던 사람 고마운 어... 사람은 누군가요? 딱 진짜 떠올랐어요. 딱 네. 오빠가 떠올리더라고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아, 아니에요. <웃음> 준 오빠가 가장 옆에서 많이 힘이 돼줬고 맞아요, 맞아요. 계속하세요. 커피도 사주고 음, 홍대도 내려주고 아 어, 그리고 그렇죠. 진짜 그리고, 고마웠어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생각도 그리고... 좀더 있을 것 같은데? 유도는 당신에게 인생의 몇 번째 남자였나요? 당신은 설레게 하는. 아 오빠가요? 네. <웃음> 몰라 너무 많아. <웃음> 난 어제도 설레고 왔어, 탈레비 보고. 아이돌들 너무 멋있어서. 저는 유희가 떠날 때 가장 아쉬운 점이 그 돌고래 소리를 이제 못 듣게 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제일 아쉬워요. 음... 그래서 그거 한번 들려줄 수 있나요? 아침이어서 그런지 네. 좀 소리가 약간 갈라지네요. 맞아요. 제가 말을 한 마디도 안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리플 시청자분들에게 한 마디. 지금까지 리플에 출연했던 유일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응원해주시고 많이 좋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리플을 떠난다고 해도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웃음> 리플에서 받았던 기운 콘텐츠에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유이는 떠나가도 저는 떠나지 않으니까요 앞으로도 저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꽃, 유, 그리고 유이를 사랑해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안녕!